안녕하세요. 소목 사펜스의 MC 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지난번에 마셔봤던 그 라이프 시리의 예, 신제품입니다. 예, 굉장히 또 핫하게 힘들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라이프 IPA 모자이크 싱글 DDH입니다. 예. 한번 마시면서 이야기를 아, 예. 네. <웃음> 네. <웃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잘 따줄 수있으려나 응. 따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칼라는 음. 색깔만 봐도 이제 네. 이제 뉴잉글랜드입이에 네. 같네요, 네. 음, 오, 어, 향이, 향이 엄청... 뭐. 네. 어. 부터 한번 먹어 볼 네, 네, 네. 어. 아, 이걸게 음. 아~~ 어떠세요? 예뭐그 네, 전에 마셨던 라이프 시리즈처럼 되게 그 시트러스한 향이 벌써 그 아까 따를 때부터 막 음. 향, 향이 향 강하게 들어오고요 식감도 약간 쥬시한 게좀 그대로고요 좀 저는 이제 뭐지 구아바랑 오렌지 중간쯤? 그런. 구아바 오렌지 네, 중간 네고좀 뭐, 음. 그 향이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약간 귤 같기도 한 그런 오묘한 네. 향이 나는데요 이 맥주는 이전에 마셨던 시리즈를 과 동일하게 뉴잉글랜드 IPA 스타일이고요. 네. 뉴잉글랜드 IPA 답게 이 탁한 외관을 가지고 네. 있고요. 뭐 보시듯이 아주 노란색이고 네. 또 과일 향의 아로마가 느껴지고요. 음, 네. 전에 세 가지 시리즈가 같은 스펙에 홈만 다르게 네. 해서 네. 세 가지 다른 맥주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네, 네, 기억납니다. 그럼 네. 네. 뭐안 나시면. 네, 맥주 팡팡, 맥주 팡팡, 아, 라이프, 라이프 맥주, 맥주 편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번 맥주의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번에는 모자이크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 모자이크, 예, 네, 네. 오직 모자이크홉만 두번 드라이 호핑해서 오...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두번 드라이 호핑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드라이 호핑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약간 그냥 단어만 생각해보면 약간 음. 마른 호흡을 뭐 입힌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네. 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짧게 좀 네. 말씀드리면 호흡에 있는 알파산이라는 게 열을 음. 받으면 맥주의 신맛이 쓴맛이 납니다 아, 쓴맛이 예 거의 아이패드이 쓴맛이 나는데 음. 그래서 맥즙을 끓일 때 호흡을 넣어서 음. 맥주의 쓴맛을 부여하는데요 아, 네. 그런데 호흡의 아로마나 오일이 이 과정에 날아가게 됩니다 아. 휘발성이기 네네. 때문에요. 그래서 향을 결정짓는 이 아로마나 오일을 음. 더 강하게 해주려면 맥주을 끓일 때가 아니고 네. 발효가 끝났을 때 아, 발효가 끝났을 맞죠? 때 그래, 네. 맥주에 다가 호흡을 투입합니다. 음. 그래서 발효가 끝난 다음에 호흡을 넣는 데서 드라이 음. 호핑이라고 하거든요. 아, 예. 네. 이렇게 하면 은 호흡의 알파산은 열을 받지 않으니까 음. 쓴맛이 나지 않고요. 음. 아, 네. 예. 호흡의 아로마나 오일만은 그대로 남게 음, 되죠. 근데 맥주 이름에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 생각해 보니까 D D H라고 되있는데 그것이 예. 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번 드라이 호핑했다는 게 아, D D H 두번 아, 드라이 호핑했다는 그렇구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따르기만 해도 향이 막 이렇게 확하고 네. 올라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병입, 이캔 입하고 네.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음. 먹어야지 이 향이 유지된다고 하죠. 예. 그래서 뉴 잉글랜드 아이페이 스타일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모자이크 홉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자이크 홉이 어떤 맛, 향을 지내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맥주가 되겠죠. 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이 사진 예 네, 예. 네. 예전에 그본 기억은 있는 네.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장면을 찍힌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진 설명을 뭐 잠깐 하면요. 네. 라이프지의 3D 입체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들이라는 사진입니다. 아, 네. 1952년 11월에 파라마운트 음... 극장의 모습이고요. 예. 아, 네. 네. 부아나 데빌이라는 3D 컬러 영화를 음... 보는 장면입니다. 예. 음... 네. 그리고 보도사진가이뭐 사진작가인 아이어만 이라는 분이 찍은 아, 사진이고요 그 네. 네. 네. 잘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보시면은 좀 약간 기괴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웃음> 그렇죠. 좀, 예. 네. 좀, 네. 좀 재밌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부하나 데빌이라는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한 첫 3D 음... 영화이거든요 아, 네, 네. 그 이전에 3D 영화는 있었지만 대중적으로 뭐 네. 장편 네. 영화는 만들지 않았던 음...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무튼 사진도 아주 유명하고요 네. 사진 속 관객들이 보고 있을 영화도 네. 아주 아, 유명하죠. 아, 예. 맥주 마시다가 또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도 할수 네. 있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라이프지 자체가 어떤 우리 네. 역사를 사진으로 담은 그렇죠. 잡지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라이프 맥주 시리즈 중에는 캐츠만 빼고 다마시봤는데요캐츠는 아, 음. 갔는데 네. 솔드아웃 됐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아쉽죠. <웃음> 음.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네. 좀 구하기 어렵거요좀 아쉽습니다. 보통 뭐 네. 바틀샵 이런 데 많이 가는 데가 한 12캔. 음, 12캔. 뭐, 뭐 12캔에서 뭐이 정도 보통 6캔도 음, 있고 이 정도니까요. 네. 있어요 하고 갔냐? 없는, 없는, 없는 예약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더라고요 뭐 물량 자체도 워낙 적게 오는군요. 네, 네. 크래프트 브로스가 좀더 이제 성장을 해 가지고 네. 앞으로는 많은 물량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브로리가 됐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네. 뭐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하기 전에 네. 어, 오늘 이 영상이 어쩌면 마지막 음. 영상일 수 있거든요? 뭐 라이프에서 새로운 시리즈는 올해는 안 네. 나온다고 아, 하니까요 맥주가요? 네, 네. 예, 네, 맥주가 뭘 했나요 제가? 영상이요 영상이요 <웃음> 아, 그래서 내년에도 또 네. 어떤 맥주를 내놓을지 기대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자뭐 다시 하죠? 네. 구독 <웃음> 좋아요 알림 설정 <쓸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웃음> 새해 복만을 받으세요 5점만이면5점이죠 <웃음> 네. 음저 전에도 네. 오전 줬었던 것 같은데 얘도 네. 뭐, 같은 것 같아요. 모자이크호비라는게 이게 제 이제 이게 홍리스트라는 책이거든요.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음... 쭉 정보들이 있는 책인데 이게 신생 호비에요근데 아, 이제 원래 시트라 호비라고 많이 들잖잖요네 시트라는 좀 많이 들어요. 네, 예. 그 호흡에 이게 보면 온 스테로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스테로이드면 운동선수들이 네, 좀더 그렇죠. 강화시키잖아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대로 이렇게 강화된. 음, 그러니까 시트러스 것이다. 호비라는 게 트로피칼 그러니까 열대 과일 맛이라든지 음. 이런 게 강하거든요. 음. 열대 과일 맛 아니면은 이또 뭐죠? 이게 패션플루트 아, 패션플루 예. 예. 그다음에 음. 뭐 근자도 이런 것들이 음. 아까도 딱깔 때부터 쫙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네, 네. 네. 제대로 따블따블 음. 치고 했으니까 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좀 먹을게요. 네.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근데 이제 주스 같은 맛이 네. 있어요. 사실 이 좋은 거. 제가 이런 애니 i p a 뭐 뉴잉글랜드 i p a 를 그렇게 안 좋아했어요. 음. 근데 사실 네, 너무 네. 과알주스. 제가 좋아해요. 초반에. 그런데 이제 이쪽 라이프는 사람이 좀 간사한 것 같아요. 식이 귀하면 맛있어지는 것 같아. 요아 흔하면 <웃음> 맛 없어. 이렇게 귀하 어. 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 좀 이게 살때그 나름의 투쟁. 음. 어. 아니면 못 사니까 그래서 지금도 고양이를 네. 까지 이었어야 되는데 아. 아쉽긴 한데요 아, 네, 캣슬 네. 네. 굉장히 이제 내년에도 좀 기대는 돼요 어떻게 음. 또 네. 계속 나올지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누잉은 아니고 또 다른 스타일로 이런 변주를 주면 음. 또 어떨까 하는 기대도 해요 이제 누잉, 음. 루잉, 누잉, 루잉, 누잉이 너무 과하니까 좀 많이 네. 나왔어 많이 나왔어 네. 어떠세요? 그, 저는 뭐 계속 내보낼 것 같기도 해. 요 크래프트 브루스가 좀 앞으로 계속 여태까지 뉴잉글랜드 스타일로 좀 재미를 봤으니까 음. 앞으로도 계속 재미를 보려고 다른 호브로 내놓자. 그러니까 어저께 네. 제가 어느 네. 바틀러샵 사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음, 한 2020년 가장 핫한 맥주. 음. 예, 가장 뭐그 어떤 것도 없고 얘는 그러니까 이제 품질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음. 아니 막 출시됐다 하면 막 전화가 빗발친대요. 막그 예약이 안 되니까. 그좀 그렇죠. 친한 데는 예약을 해주긴 하는데 그 예약을 안 해주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때 뭐였었죠? 첫 칠이요. 아, 네네네. 첫칠딱 갔는데 우리 앞에 끊긴 거예요. 맞아, 맞아. 없었어요. 아, 전화 하고 한 갔는데. 시간 반을 운전해 갔는데 <웃음> 막혀가지고 아, 엄청 막혔어. 그런 적도 있었고 해서. 뭐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야기 느낌도 있지만 은 음. 아무튼 어 맥덕절 입장에서는 이 라이프 맥주로 인해 가지고 나름 즐거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음.